으아으아으아 죽겠다고? 아니 씨발. 펜티바람이라랄어 펜트라도 입고 있으면 다행이지 아 다행이라고 지금 그래서 다행이라고 아나이옷이 이, 이 아플로 피하네 하나 둘셋 누룽지 통닭 배달아가도 될까요? 누룽지 통닭 집에 알바생 새로 들어오신 분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저 알아봐요. 누구냐고요? 남자예요. 컷! 이게 중음에 되게 맞으시고. 근데 어차피 쎈때 환가 아니어도 다 터지니까 맞추면 좀 좋긴 하지. 오, 프로치. 어쩌다가 이거 저격했어요? 맥스나로 어쩌다가 저격했어요 맥스나로 폭탄이 암호수게 터지고 잼! 잼! 컷자 립은 언제 죽냐의 싸움 아오! 까비 립은 살았어요 폭탄 폭탄 폭탄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여기서 어우! 침착하게 침착하게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컴온. 일단 내가 후공받아야 되는 거 50% 지금 이거? 야 이거 미친덱이야 이거 지금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질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봐봐 아 수박수복 근데 좀 비호감인데 이게 미친 덱인게 아 근데 저수박서버개비호감이네 뭐 아이씨 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한몰이필 갑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한몰이필 가능 천상에몰로 군 <웃음> 천상에몰로 이게 대기다 한몰이필 뭐 예술의 경지다 예술의 경지. 이거 하려고 캉고르가 우성으로 온거 아닐까? 이거 한게 하려고. 야,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괜히 이거, 지지, 죽으려고 하지 않나요? 전 최선을 다해요. 지금 나이 와중에 와이프가 지금 오늘 중계 있는 거 테스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몇턴전 미라? 아니야, 나는 제가 중계하면서 너무 많이 봤잖아. 야, 중계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뭐야. 루뭐 키어 가지고. 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